그들의 그 기억을 개인적인 환경에 대한 그 기억을 간단하게 응? 어, 강화한대요. 그래서 응. 사건이 발생하는데 효과인데 응? 어, 셀프레시블한 응? 그, 메모리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되고, 나서이것 응? 사람들 마음에 고정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이 이런 사건이 사람들이 이사람들은렇게 나쁜 사람을 이렇게 나쁜 사 이렇게 나쁜 사거을이 사람을 이그게나 사람을 이렇게 나쁜 사람을 이게나네사람렇게이사사을 과거에 대한 상상은 제도학인데 음. 음. 이 자원은 경상위에서 이것을 패스되고 음. 어, 미래의 세상을 하면 음. 그 음. 음. 이것을 따라오는 게 너무 오일와 그리고 기념의 기억이 리고 전혀 이것을 정해로 현재로 가는 네, 것입네그죠 이것 자체가 현재로 정해되고 게다가 아, 이상속은 공이 음. 어, 그, 그, 있는데 그제도의 음. 동물들과 음. 이것을 형편로 나타내되요. 치의지 문화 사는 기능, 그리고 음. 그, 그쵸 그렇죠. 이거 음. 음. 어, 음. 음. 음. 음. 네, 그래서? 가 응. 응. 그럼 진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들 어떻게 한대?